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 골프 이영원프로입니다자 오늘은 추가적인 비거리를 얻어낼 수 있는 올바른 오른발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프로님들이 그리고 저도 그렇고 물론 안그러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같은 경우는 레슨을 할때 오른발을 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오른발을 쓰게 되면 굉장히 잘못된 허리턴이 나올 수가 있고 배치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클럽이 지나다니는 길을 막아주기 때문에 스윙에 도움이 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초보분들의 경우에는 오른발을 쓰지 않으시는게 좋아요 보통 다들 쓰시더라도 허리를 빨리 돌리려고 오른발을 차면서 이렇게 돌리시기 때문에 클럽이 지나가는 길을 방해하고 스파인 앵글을 무너뜨리고 여러가지 안좋은게 다 나오게 되는게 바로 오른발 사용이에요 자 근데 오른발도 잘만 사용하게 되면은 거리를 늘려주는데, 클럽 스피드를 상승시켜주는데, 팔로스루를 더 곧고 길게 뻗어줄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게 됩니다. 그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 옆으로 차주는 거예요. 방금 전에 제가 오른발을 차는 게안 좋다라고 말했는데, 또 이번에 또 차래요. 자, 보통 우리가 오른발을 차게 되면, 은 잘못 차는 경우에, 백스윙 갔다가 다운 스윙 때 허리턴을 빨리 하려고, 이렇게, 오른 무릎이 앞쪽으로 튀어나오게 차게 돼요. 자, 이거는 안 하는 게 훨씬 좋은 오른발 사용법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제가 말하는 오른발을 찬다라는 거는 백스윙이 올라간 상태에서 다운 스윙이 들어갈 때 우리가 왼쪽 허리를 턴을 시켜주죠. 그러면서 클럽을 떨어뜨려주고요. 자, 이때, 오른발의 옆부분을 스케이트 타듯이 옆으로 이렇게 쭉 밀어주면서 오른쪽 무릎을 같이 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오른발을 차지 않았을 때는 클럽스피드 85마일, 볼스피드 117.5마일, 거리는 캐리로 149m가 갔어요 자 그런데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다운스윙 때 오른발을 허리가 턴을 해줄 때 오른무릎을 피면서 오른발을 옆으로 차게 된다면, 앞으로 차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차게 된다면 라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럽 스피드가 굉장히 빨리 상승을 하게 돼요. 오른발을 차주기 때문에 클럽 스피드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제가 더 세게 때리고 살살 때리고의 차이도 있겠지만, 있겠지만, 확실히 클럽 스피드를 상승시키는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나옵니다. 클럽 스피드는 89.2마일로 대략 한 4마일 정도가 늘었어요. 볼 스피드는 127.5마일로 거진 10마일가량이 늘었어요. 그러면서 거리는 캐리거리 164.5미터까지 거리가 이렇게 늘게 돼요. 방금거는좀 많이 잘맞신 거기는 해요. 네, 이렇게까지 드라마틱하게 늘지는 않겠지만 아이언의 경우에는 적어도 반클럽, 길게는 한클럽까지는 충분히 도움이 되는 동작입니다. 백스윙이 간 상태에서 굽어져 있던 오른쪽 무릎을 옆으로 차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 동작은 체중이동하고 같다고 라볼 수도 있는데요. 몸을 이용해서 체중이동을 이렇게 밀어주는, 상체로 문을 열듯이 이렇게 밀어주는 체중이동도 있지만, 오른발을 옆으로 차주면서 약간 스케이트 타는 동작으로 이렇게 밀어주면서 체중이동에 도움을 주게 되면은 다운블로우도 훨씬 더 쉽게 나오고요 디로프팅도 훨씬 더 쉽게 되고요 출발을 시켜주기 때문에 몸이 탄력을 받아서 클럽 스피드를 빠르게 해주는데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른발이 떨어질 때 중요한 거는 드라이버나 아이언이나 마찬가지예요 오른발은 무조건 날 부분, 옆부분이 떨어져야 돼요 이렇게 절대 뒤꿈치 먼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옆부분이 떨어지고 뒤꿈치가 떨어져서 양쪽 허벅지 사이의 공간이 좁아질 수 있도록 무릎부터 뒤꿈치부터 떨어지게 되면 무릎이 앞으로 나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여기 무릎 사이의 공간이 허벅지 사이의 공간이 굉장히 넓게 나오게 돼요 그러기 때문에 오른발을 쓰실 때는 항상 옆으로 쓸수 있어서 날 부분이 떨어지게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마지막에 뒤꿈치가 떨어지면서 무릎 사이의 공간, 허벅지 사이의 공간이 좁게 만들어져야 돼요 드라이버와 아이언,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드라이버의 경우에도 체중이동을 하면서 조금 더 강하게 치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라은 백스윙이 간 상태에서 다운스윙 진행이 될때 오른무릎을 옆으로 펴주면서 이렇게 허리턴을 해주면서 피면더 도움이 되겠죠 몸을 옆으로 회전시켜주면서 오른발을 옆으로 차주게 되면 은 옆쪽에서 보셨을 때 오른 무릎이 셋업대의 위치보다 절대 앞으로 나가지 않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은 오른발은 얼마든지 써주셔도 좋습니다. 오히려 도움이 되게 쓰는 거예요. 절대 셋업대의 무릎의 위치보다 앞으로 나가게 사용하는 것이 아닌 셋업대의 무릎의 위치보다 나가지 않게 옆으로 들어갈 수 있게 오른발을, 오른쪽 골반을 옆으로 밀어주듯이 사용을 하신다면 라 아주 손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편하게 전보다 아이언 기준 한 2, 3마일 정도 거리로 따지면 대략 한 10m 정도 되겠네요 드라이브의 경우에는 4, 5마일 정도 거리로 따지면 대략 한 15m 많게는 20m까지 차이가 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두 클럽 정도 훨씬 더 편안하게 거리를 늘리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발 무조건 잡아 두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도움 되게 잘 사용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쓰지 마라 쓰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던 오른발, 오른무릎을 이용해서 조금 더 편하게 거리를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던 범스 골프 이경범 프로였습니다